속상하다 오늘밤 잠에 들긴 아직 멀었는데 이상하다 누군가 분명 나으거으말했는으으 음, To be honest We wanna hide away 정답이 없는 삶이 하지만 얼마나 더 멀리 가야 알게 돼 답이 없는 목소리 아직 할말만이 남았는데 모르겠다 분명 넌 전부 괜찮다 말했었잖아 Girl, to be honest I don't know what to do